앉 잇는다. 기다려. 깨소가 좋아. 야, 누나, 이거 아침부터 열심히 반죽해 놓은 거야. 숙성시켜놨다. 숙성이 뭔줄 알아? 모르겠지. 에비, 에비, 에비, 에비. 오버스터전엑셀롱저또다 <웃음> 부분을 버려 어. <웃음> 새롱 가만있어? 거기서 구경하는 거야? 모기 <웃음> <난너 목이? 웃음> 응? 무기를무시무기무 있고 시기도 있고 아니 요, 요새, 요새... <웃음> 가을 모으기가 그, 극, 성이라 어, <웃음> 아, 나 요새 어휘력이 아주 그냥 정말 나이 들었나봐. 이좀 빠져. 내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? 공부를 해봤는데, 송편에 하나에 이 반죽이 20g. 음, 알았지? 나도 그런 정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.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보면 돼요. 우선 나는 아, 아, 일단 기본 송편부터 만들어보자. <목소리> 오 20g이 꽤 많네 이렇게 해보세요 보 <웃음> 딱다! 내가 딱 20g만큼 꺼냈구만 오늘 한 50개? 응, 50개 만들어야 되니까 저기 좀거으세요 <웃음> 너도 거들어? 알지이큰 나짠 나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, 지로에게 옆에서 먹지 말고, 얌전히 구경하고, 그럼되지 어, 그런 데지. 그럼 얘를 요 앞으로 두자. <웃음> 계속 이거 간 됐지? 응 먹어봐 음 맛있다 이정도 될까? 더넣나더 넣어도 될것 같아 그치? 일단 흰색으로 기본 송편 먼저 만드는거야? 응 어, 해보고 감정. 그리고 여기 나는 흰색에다가 좀 안돼 안돼 냄새가 다양하게 많이 나지 새롱아 네. <웃음> 새롱 일루와 유혹이 너무 많아 여기 일루와 애기 와서 있어 손쟤나 손에 지금 뭐안 묻었으니까 일루와 손